아, 씨못깬줄 알았어 언니, 언니. 아 e 이 c o m e home, a 꼬만 세개 올려도 되나? 스태미나가 개짜증나가지고 개 지구력이 40, 생명력이 한 44? 그러면은 다 40대로 일단 맞춰보자 이거 다 올려 그냥 개 짜증나는 진짜 뭐야 이게 뭐가 오른 거야 뭐가 올랐어 아 이게 뭐가 오른 거야 이게 세 개나 올렸는데 이게 뭐야 소울 좀 팔자 다음 어, 뭐 얼마죠? 소울 좀 팔자 얼마지? 지금 7,900원 있잖아 16,000원? 16,000원? Uh, well, should... oh. 이거 다 팔아도 되는 거겠지? 아, 잔불 상태라서. 어. 만원, 만원짜리 하나랑 만오천원 팔면 되나? 아니지. 만육천원 이랬지. 잠깐만. 아, 제가요. 제가 왜 이거를 팔려고 하냐면, 금방 잃어버리기 때문에. <웃음>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다녀야 되거든요 금방 죽어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쓸수 있을 때 써야 돼만 아, 원짜리 하나만 팔면 되겠다 아, 아 무기부터 업그라고 볼까? 되나 모르겠나 무기 강화. 근데 올릴 거면 나 이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가 아 뭐야 하나 부족하네 하나 부족하네 나 내가 없지? 한 개가 모자라 아만 원짜리 하나 팔아야겠다 a s h One Bish. Welcome us. Very well. Then take t 이번에 그냥 야, 산. <웃음> 뭘 올려야 되나? 다크소드가 좀더 길다고? 지구력 올릴까? 그냥? 지구력이 제일 작은.. 잘... 와 천원이면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다 천정도면 아, 잃어버려도 돼어 이것도 없지? 갔다가 다른 길 한번 찾고 보스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화로불좀 찾으러 가자. 여기 나가는 길이 있지 않았나? 그던것 같아. 오, 미 아, 어, 뭐야? 내려가? 아, 안내리면 다시 내려가는구나! 혹시 뭐줄거 없나? 꼼꼼히 살펴보고. 이 저쪽에... 또 없나? 없네. 요미 뭐야? 뭐 다른 보스 이름이 요미야? 어? 태양 왕녀의 반지 이게 뭐지? 예쁜 아닌가? 뭐라 써져있는데? 이앞 환영있다 태양 만세 있으라 파토불만 있으면 뭔데? 여기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도트 힐이 된다고? 야, 여기서 올라왔지? 길이 여기가 끝이네, 요거는. 그지, 몰라. 얘는 뭐 때문에 여기서 죽은 거지? 아. 아, 아, 뭐 때문에 죽었나 했더니 그냥 떨어진 거였네. 길은 여기까지인가봐요. 가는 길이 없네 아 다크 소울 1대 나왔던 곳이라고 어여 아까보다 넓다? 안대쪽은 넓었구나 넓 이쪽이 아닌가보네 아니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나가야 돼? 여기가 이렇게 됐으면 나가야 되는데? 그런가봐 여긴 다시 안와도 되나봐 아니요 길은 상관없어요 보스는 제 힘으로 깨지, 깨지 않았습니까 보스 훈수 금지에요 보스 어떻게 깨라 안 알려줬잖아 아 마을 밖에 패가 제가 길을 워낙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일로 가야 되다나 감사합니다 아, 거기였구나 오 이쪽 되게 깜깜해서 나안 들어갔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네 왜그 아니야? 이상한 거머리 있는데 오나이 어, 밑에 처음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일로 올라왔었네 이렇게 올라왔었나? 기억이 안 나네 여기로 나갔어 근데 여긴 길은 없어. 뭐야 사람이야? 내려가려다 말았나? 그럼 저 내려가 내려가던 쪽인데 이쪽인가?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 파악부터 하자. 여기 하나 있고, 뭐야? 뭐야? 어디가? 어디가? 쟤네 갑자기 어디가? 말자 아..씨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씨 막 모퉁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네 멈추지마의 시간이라고 뭐지? 멈추지 마의 시간이다 멈추지 말라는 거야. 달려서 가란 소린가 쟤네가 또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볼까 저 밑에 싸운 사람 혼적 보인다 안가니? <웃음> 안가니 안 가니? 아 씨, 저거 가안 가는데? 뭐간니다좋저건도 어, 그냥, 가는 그냥, 가는 그냥 뒤따라서 가. 어, 뭐야? 나가다그다 s 나 b m i t 69 9나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지? 이 길이 맞나? 모르겠지만 달려. 오, 찾았다! <웃음> <웃음> <웃음> 어, 모르겠지만 달려 했더니, 여기서 쉴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야. 어 뭐야? 소리를 질러? 보아하니 이두 녀석 움직인다 아니 뭐야 잠깐만 두 녀석 움직이고 셋! 왜 맞나? 길이 막혀 있어 보이는데. 어, 아, 아, 계셨군요. 이 길은 길이 아닌가? 맞나? 달려 일단. 는. 이 길이 아닌가벼 이길도 아닌가벼 왜 징그러워 뭐야 씨이 음, 길은 아닌가벼 어이 길도 아닌가벼 어디서 나왔지 내가 어쩜 뭐야 이 안에도 뭐 있네 어! 뭐가 이렇게 많니? 어, 뭐가 이렇게 많니? 내가 나온 길이 어디니? 내가 나온 길은 여기구나 저 사람들 왜 공격을 안하는 거 같지? 손에 불적이 뭐야 인두를 들고 있는 거. 같 어디로 가는.. 거? 조종하는 건가? 길이 어디야? 여기 떨어지면 안될것 같은데 길이 어디 있나 뭔지 모르지 말다. 일단, 일단 다시 앉아. 피도 없어. 어.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이게 지나가는 길이 안 보이는데 아예. 뛰어내릴 수도 없고 뛰어내리면 데미지 입는데. 아까 그 옆길 있었는데 옆길인가? 근데 여기 있다는 것은 여기 화룻불이 있다는 것은 이게 뭐가 있다는 건데? 화룻불이 여기 있는 게 있어 길이 하세요. 여기군요. 음, 음, 이, 이게 아닌가? 아이씨. 공격이 느리네, 이거. 해봐. 오 근데 나 피가 왜 이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피가 왜 이래? 나 이제 봤어. 근데 피가 왜 이러죠? 와, 뭐야, 뭐야, 뭐야? 저 안에 들어갈 때마다 피가 주네. 오지질 뻔했는데? 나 죽을 뻔했어. 혹시 제네가 내뿜는 뭔가 피가 줄어드는 건가? 맞나 보네. 이쪽이 길인 게 맞는 것 같아. 여기서 피가, 여기서 피가 줄어들어 여기서 피가 줄어들어 여기서 여 길이 어디야 여기 길 아닌데 시랑 여기가 길이 아니야 다시 가봐 씨, 잠깐만. 다시 돌아가 어디지? 옆쪽으로 들어간 길길 길 하나 봤어 지 외에는 안보이는데 길이 있는건 맞는데 지나가세요 이쪽 길 앞쪽에 길 없었는데 옆쪽에 길 따라갔더니 거기도 막혀있는데 내려가는 길이 있나? 그냥 뛰어내려? 뛰어내려 그냥, 그냥 뛰어내려 그냥 아 뭐야 아까 거기잖아?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딘거야? 이 밑에도 아니야 내려가는 길은 안보여 너무 빨리 다녀서 못본건가? 다시 돌아가 봅시다 <웃음> 잠깐만 다시 돌아갑시다 아 모르겠네 어딘지를 모르겠어 도루마무 뭘 싸우지도 않았으니까 안죽어야지 맞는거 아닐까요? 아 근데 죽을 뻔한건 있어가지고 어이구야 세상님 어그로 풀어주세요 어디지 길이? 기다려봐, 지나. 어? 뭐야? 오 그냥 눌렀는데 열렸어. 오 어, 뭐야? 이게 힌트인가? 설마 저기도 열수 있는 게 있다는 건가? 닫혀있는 것들 중에 열어서 뭘할수 있는게 있나본데 아 앞에 있다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해칠 생각 없습니다 지나가세요 안가는데? <웃음> 안가는데? 지나가라고 아, 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화장실 한 번만 아이씨 어렵다. 길이 아무데도 안보여 길만 찾고 끝내는데 길 찾는게 더 오래걸려 진짜 아니 이게 길 찾는게 더 오래걸려 이 사람은 갑자기 들어와서 문을 여네. 선장님, 탈출의 시간. 탈출 시간. 오구오구 어, 되게 음흉한 소리를 내면서 온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열수 있다는 거면 아래층에도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건가? 아씨 정말이지 피가? 같은 자리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도는거야? 지금 내려간 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한번. 아 시렵네 아씨 여는 아니네 모든 문을 다 한번씩 건드려보겠습니아 열지마 열지마 왜 열어 열지마 <웃음> 뻔니 보고 그걸 열면 어떡해 그걸 왜 열었어 아 비켜 저 사람은 안 움직이지 근데? 아니 길.. 기... 잠깐만 다시 돌아가봐 미치치겠네 <웃음> 아씨 몇 번이나 가는 거야 피가 난다 갑자기 피가 나 쉬이. 아까처럼 달리기 하면은 어딘가로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뭘 잡고 아이템을 얻어야지 나갈 수 있고 그런 건가? 아니 피통 자체가 줄어드는데 물약을 먹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건너는 쪽에? 아니, 길 찾는 건 도와주셔도 돼요. 근데, 조건이 있지, 이제. 길 찾는데, 나랑 안 싸워야 돼. 막, 나 답답하다고 화내면, 안 돼. 아이씨. 못 열잖아. 어, 씨, 피 줄어드는 거 봐.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까 그러니까 다른 데가 다른 덴가 다른 덴데아 미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치워 됐어 길을 찾았어 <웃음> 그래도 길을 찾은 게 어디야 기억하냐고요? 내 느낌을 믿으면 돼 아니었던가 아. 오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이쪽이네 이쪽이야 어 이쪽이 아니구만 어디였지 이쪽도 아니었어 어디였지 까먹었어 어디지 아 이거 먹어봤잔데 아씨 아 먹어봤자야 먹어봤자 아씨 아씨, 아까도 아이템 보고 들어가긴 했는데 <웃음> 아까 아이템 보고 들어간 거거든 아씨, 아... 그 길이 안 보여가지고 기다렸다가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가자. 간다, 간다, 간다. 으, 토하는 소리 나. 이앞 점프 있다. 나 아이템 버려 달려 아 발로 차지 마있어오씨 계속 먹 어야 되 는데 어없 어서, 어서, 어서, 어서, 어서, 어서, 어 어서, 어없 어서, 어서, 어서, 어서, 어 어서, 어없 어서, 어서, 어어 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잘못 눌렀지만, 아. 내려오냐? 내려오냐? 안 내려오네 뭔지 모르지만 일단 그냥 왔어 거인 서서 자 뭐야 거인 깨워야 되잖아 어이 한번 봐야겠어 움찔움찔한다 아. <웃음> 아니 뭐야 어떻게 싸우는지 싸우는건지 아닌지 힌트 좀 얻어보려고 본건데 아니 이렇게 떨어지는게 어딨어 해야 돼? 선생님 일어나세요 아야 일어나자마자 앉아봐. 아 선생님 선생님 죄송합니다 키워서 죄송해요 아, <웃음> 아 다시 가야 되잖아 아씨 시간 되잖아. 지나가세요. <웃음> 아 진짜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계속 달려 그렇지 미쳤나봐! 왜 내려와서 난리야? 아 진짜 <웃음>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 아 진짜 어 뭐야 방금 어디서 부엉이 소리들 했는데 몇 마리야? 아씨개 많네.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씨, 내려가. <웃음> 아, 아니, 이게, 시, 심지어 중간에 점프도 없어, 사다리에서. 그치? 사다리에서 뛰어내려는 점프도 없어가지고, 점프라도 하면 모를까. 야, 사다리 밑에까지 내려갈때까지 내려가야돼 아씨.. 어그로도 안풀리는데? 가 임마 아씨 원래 저렇게 가야지 답인데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지나갔나?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와 퇴근이다 와 축하합니다 점프 나도 퇴근 좀 시켜줘 오우씨 마주보네 나도 퇴근 좀 시켜주세요 나도 퇴근할 수 있나 아야 미친 와 뭐야 뭐야 한 마리 더 있었어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어 뭐야 뭐야 두한 마리 줄알데한 마리 더있었는데 퍼져서 오냐 설마? 아씨 아 진짜 미치겠네 아직 글루 시간못 채우셨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세 마리 다 떨어졌냐?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어, 혼자야? 아씨. 많이 안 좋으시네. 아씨, 왜 이렇게 처서자냐? 자, 너는 어디로 가야 하니? 야 어디로 가는 거야? 야 길이, 야 길이 어디? 잡아야 돼. 다시 잔다. 잠에 너무 쉽게 빠지는데, 내려가는 길이. 아, 일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여기?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내려간 건가? 어, 근데 미끄러워서 바로 죽었는데? 아, 왼쪽이었어? 어, 왼쪽. 뭐, 보이나? 그옆 <웃음> 아니 아 미치겠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였구나 와 아, 맞았어 달려달려 달려 계속. 계속 달려. 쭉 달려. 계속 달려야 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내려왔어. 내려왔어. <웃음> 아 미친. 아왜 내려와? 없어요. 아, 아. 이 길이 맞는 거겠지. 어, 씨, 지 새끼들 쫓아오는 거 봐. 아이씨. 어, 어우 씨. 어, 씨. 혹시 너 또니? e 여 I 여 i c k up,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w e l 야 w 가 l l well, w e l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이 아, 뭐야, 뭐야, 쓸모없는 거. 어, 씨. 어디까지 쫓아와. 어, 씨,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긴 기 아닌데 싶네. 차와 이지 새끼들! 그래도 끊길 줄 알았지 <웃음> 피리부는 사나인가 잡몹이랑은 잘 안싸우는 편입니다 잡몹이랑 <웃음> 안싸우는 사람이야 갑자기 왜 이렇게 렉 걸리지? 그렇지 가자 가자 맞은 건가? 제발 그냥 달려, 그냥 달려! 승질이 급해서 다른 화로 불 찾기 전까지. 아씨 또 내려왔어. 치고 <웃음> 너무 많아가지고 다홀 당했잖아. 아피 줄어. 비켜, 비켜. 아, <웃음> 저는 사실, 막 이렇게 복잡한 거 되게 안 좋아해. 그 뭐지? 그 세키로 할 때도. 아씨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새끼를 할 때도 잡몹은 절대 안 잡았어요 진짜 안 떨어지지? 빨리 가면은 없다고 쥐는 잡아야겠다 쥐는 음... 새끼들 아씨, 길이 어디지? 나 이거 길이 어딘지 까먹었는데? 이쪽이었던 것 같아. 이 큰지는 진짜 잡아야 되나? 아, 근데 내 피가! 어 됐다 어, 피통 피통 챙기자마자 어, 다행이다 여기가 맞나 근데? 막 딸려서 오긴 했는데 뭐가 있는데? 막. 어 다른 곳으로 오긴 왔다 뭐 나올 줄 알았다. 뭐 나올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조용하다 했어. 그럴 줄 알았다. 셀필이야, 잠깐만. 오, 뭐지? 기울어져서 화면도 기울어져. 어? 사다린 뭐지? 아, 어, 찾았다. 아, 어, 어, 찾았다, 찾았다. 아, 어, 찾았다, 찾았다. 아, 찾았다. 아, 찾았다. 아, 찾았다. 어 근데 여기서 길이 어디야? 다크소울길 찾는 것까지 재밌는 것 같은데, 보스가 빡치게 손대지. 뭐. 내려가야 되겠다. 뭐지? 어쩌다, 저, 어떻게, 어떻게 저기서 죽은 것 저기서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지. 아, 절로 내려올 수도 있었구나. 이쪽인가? 야, 아까 저희 다시 올라가는데, 어, 아, 아까 저 아이템 있는 덴가? 아 이렇게 먹는거구나 사다리 어 동전 어 저쪽인가 일단 요쪽 한바퀴 돌아볼까 여기도 뭐 있네 내려가는게 있긴한데 이쪽에 내려가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구만. 여기 나왔네. 어, 이거요? 어, 추워. 야, 내가 방송하면서 춥다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다니. 에어컨 사기를 참 잘했다. 어, 추워. 어, 추워라. 죽이면 계속 쫓아다니는 건가? 또날수 있잖아. 또날수 있잖아. 야, 또날수 있잖아. 왜안 날아? 내가 다시 여기 들어가면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 어그로가 풀리나? 궁금한데 올라가 봐야지. 아까 날라서 왔잖아요. 궁금한데 저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어제 싸워야 되나? 나도 귀찮아질 것 같은데 안잡고 아직도 지키고 있네 날 개로 막는 거 봐라. 이거 봐라. 때릴 때까지 날개 야, 야, 아. 야, 오, 이거 봐라. 오호, 이거 봐라. 어, 됐다. 이거 막았지, 괜네 아씨! 나. 오! 여기 생각보다 많이 주네 저기 어떻게 하지 여기 밑.. 밑에 쪽으로 내려가야 되나 본데? 오 어, 깜짝이야 발로도 깨는.. 지읒밥 게임 뭐예요 이게? 발로 깬다고 깼다! 발로 하는 거야? 닭소를 지금? 어떻게 발로 하지 저걸? 아. 그럴 줄 알았어. 잠깐 멈칫했는데. 와, 여기 어떻게 빠져나가? 여긴 죽어야 되는 곳 아니야? 빠져나가는 길이 있나? 와, 이쪽도면 여기 죽어야 되는데. 징그러운 놈 여기 또 있네. 이거 어디야 안에 뭐가 어아댕겨 여기는 어디야도구는언어 풀려? 이건 언제 풀리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마법사도 있어. 왜, 어디지? 털은 뭐가 쫓아왔나 본데. 뭐랑 싸우다 그냥 죽었는데. 뭐야! 뭐야 피카츄 컨트롤러 천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 요즘 피카츄가 게임 컨트롤러 a y now, 를 o u s e 지 Pikachu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보면 l 이게 왼발이 a 진 기능이에요 o 걸 누르면은 e 렇게 c e don't you k n 이 w but 이렇게 l 렇게 t 렇게 v 렇게공 u 버튼이 이거거든요 공격력을 누르고 하면, 피카츄 아빠를 이렇게 하면, 은 공격력을 이렇게 해. 와... 와아... 그, 그, 아까 걔 아니야? 아씨 이 이거... 와, 저렇게까지 할수 있다고, 이 게임을? 라고 만들어 준거 같긴 한데. 오! 뭐야, 언니들. 어디서 나왔어? 아, 저기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뒤로 가는 거 아닌데. 헬로 가 볼까? 손가락은? 어, 뒤지겠다, 뒤지겠다. 어, 뒤지겠어 뒤지겠어! 아 봐봐 쟤는 저렇게 바깥에 나와서 공격할 수 있는 반면 아씨 다 써버렸네 냉동은 언제 풀려? 아씨, 공주 좀 불어보려다가 죽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세상 갑니다. 안돼. 나한테... 아씨 욕심내다가. 아 욕심내다가 그보그 그 보석 보고 어 보석이다 이러고 달려들었다가 이사단이나 보. 어디일까요? 아그 돌덩이 다시 나타날거 아니야 그렇지 이쪽으로 가볼까? 으으 바닥에 소리나는거 봐어 여기도 있네 아! 그냥 떨어지는 거 맞잖아 이 벌레 새끼가 진짜 어깨 너었네 풀리는데개 오래걸리는데 이걸 아... 뭘 먹어야돼? 뭐 먹을게 있어? 뭐 푸는거 있어? 독을 치료한다 사용한다 뭐야 뭐야? 치료한거 맞아 아니 이게 풀려 플레... 뭐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없나? 무기의 독을 안 해? 뭔소리예요 돌 뒤에 상자? 돌 뒤에 상자가 어있어 안에요?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 아 기왕 죽을거? 아까 죽었을때 버리고 간거는 먹고 죽자 안전하게 여기서 죽어야겠다 아 건물 안에 있다고? 아 여기가 아니라 아까 그 상자 아저손가락에 지키고 있는거 저거 저 아닌데 물안에 어디 아 어떡하지 아씨, 아씨, 모르겠다. 오 모르겠다. 그냥 일단 탔어. 모르겠다. 모르겠다. 일단 그냥 올라와 버렸어.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지? 하시네. 다음 소울류 게임 추천 2,000원 감사합니다. 떨야 잠깐, 어, 어, 어, 어, 저게? 블러드본 아떨야 <웃음> 호스에 버려진 자식?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게 하지? 어? 이 중간에 내리는 건 뭐지? 아! 아 맞네 아 맞다 저기 화로불 있지 참 인지 못하고 있었대? 아, 됐다. 아 됐다. 아 근데 불보는 내가 풀스가 없다니까. 풀스가 없다니까. 풀스가 없어요. 저는. <웃음> 저는 풀스가 없어요. 여기가 길이 안. 아 여기, 여기 돌리는 게. 개의 화염. 아, 이제 세 명에서 이렇게. 아, 그냥.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여기까지 못 들어오네? 안 들어오는 거야, 못 들어오는 거야. <웃음> 거인 발이나 때리자고요? 거인 발 때리면 어떡해? 거인 일어나잖아. 거인 일어나면 어떡해? 거인을 깨워야 하는 건가? 아, 여러분 블러드본 안합니다 안해요 <웃음> 지금 요거들 이렇게 길을 헤매는 반에 블러드본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그냥 보이는 곳으로 달려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이런데서 싸우면 내가 불리하지! 잠깐만, 잠깐만! 아씨, 그냥 갈래. 오, 쥐는 계속 나오네. 다시 돌아갈게요 죄송해요 다시 돌아갔다 올게요 못 들어온다 아 들어오네 안 잡는 게 아니라 <웃음> 아씨 별로 싸우고 싶지가 않은데 죽을까봐 그냥 칼을 아예 건 번... 죽을까봐 휘두르지 않는 것 뿐이었어요 난 내가 센지도 모르겠는데 템 주지 않냐고요 소울을 주게 하겠죠 어 뭐야? <웃음> 뭐야 너 여기서 상자인척 하는거야? <웃음> 얘 여기서 상자인척 하는데? 이러면은. 어, 온다. 아, 야, 야, 야, 야. 어? 아니, 근데 이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일로 내려왔으면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건가? 왜 아까 막혀있던 곳이잖아 왜 내가 공격할 틈을 안줘 죽었다 아니 엄마가 들어왔어. 엄마 어머니가 어머니가 들어와서 그랬어요. 엄마가 여기 아닌 여기가 아닌가 본데. 그럼 나 여기 다시 돌아가야 돼. 아니, 가, 물로 가는 게 맞아. 아, 사실 1버스 깨서 그냥 꺼도 돼요. 사실 근데, 보스 앞에, 까, 보스 앞에 그 화로불까지만 가보려고 하는 거였는데, 일로 가는 길이 맞는 건지도 의문인데? 아 그러면 여긴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길이었나? 내려오는 게 아니었나 본데?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아까 그 거기로 거기 화로불로 가야겠네 다시. 여긴 그냥 이걸 열려고 온 길이었나 보. 가자 아 보스 길이 다른 곳이야? 아니 길을 훈수해달라고 길은 훈수 된다고 했는데 그냥 지켜보네 이제는 어이 길은 뭐지? 아까 올라온 데가? 아 제가 저기서 달라왔구나 일로 가야되나? 내려가는 건가? 이쪽으로 가. 이게 싸웠니? 얘 도끼 들고 땡기네. 어, 왜 내려간 거야?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씨, 어디서 쏘는 거야? 뭐야? 쏜거야? 뭐야? 아! 아이씨 아씨 저기서 막 불을 막 내뿜는다 사람이 보내는 건줄 알았더니 어, 이압 낙하 공격 유효. 제일 잡아야 하는 것 같은데. 뭐지? 길이 안 보이는데 여기. 제 잡아야 되나? 수상해 수상해 길이 없어 하루벌부터 찾아야 돼 아이씨. 메롱 메롱 못 때리지 메롱 메롱 아 격범 인가 여기 까지 될 거라곤 생각 못했 지. 돌아가 네 이거 잡는거같 은데, 쟤저 옆길 있나이게 없어 보이 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아, 아 그냥 가도 됐는데 아, 아 조용히 지나가볼까 <웃음> 아제가 얘가 아니었구나 한 마리가 더 있던 거였네 아한 마리가 더 있... 어 없잖아 길이 있었네. 없는 줄 알았더니만, 막혀 있는 줄 알았더니만 아니었네. 오! 아, 미친, 뭐, 맞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 아! 아니. 아니 이걸맞네 용중률이 뛰어난데? 어딘지 모르지만 이건..이건..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아 여기를 가야 돼. 오 보스 앞이네 여기가 이게 무슨 보스야? 이건 뭐지? 구경이라도 할까? 아 요미네. 아까 말하던 요미 이 친구구나. 이씨, 두 명할 자신 없는데. 이보살 자신. 와. 우리 친구는 그래도 마법 같은 건안쓸것 같아서. 와! 아니, 데미지 왜 이래? 아니, 데미지 왜 이래? 아니! 아니, 데미지가 왜 이래, 이거? 몇회를 때려야 되는 거야? 머리를 어떻게 때려? 이렇게 높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아 저렇게 될때 때려야 되는 건가? 와우! 아우! 거의나를 쓰면 뭘 쓰면 뭘 쓰라고? 거인화가 뭐야 거인화가 뭐야 얘 오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건가? 뭘 얻어야 되는 건가? 어, 내가 봤을 때 지금 못깰것 같은데 아니 낚인다기보다는 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해주면 당연히 안 낚일 사람이 어딨있어 써서 잡아야 되는 거야.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와, 지금 이렇게 때려봤다잖아. 이렇게 때리는 건 노가다일 뿐인데. 방금 지웠다고? 어, 저 앞에 있는 아이템 말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저걸 껴야 돼? 죽어야 되잖아 이러 어디가서 안전하게 안추 죽어야 돼 뭐지? 방금 죽은 걸로 때려야 되는 거야? 아씨 저기까지 또 언제가 방금 죽은 게 뭐지? 아 이거야? 어, 어떻게 바꿨더라, 아이템? 어떻게 바꿨지? 아, 이걸로, 이걸로 바꿀 수도 있구나. 어, 좋았어. 저걸 때리면 뭐, 어떻게. 오우또 떨어집어야 아 씨.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근처에만 가도 쳐놨네. 아, 이쪽이 아니지. 없어졌어 어디갔지? 어디갔어? 방편 어디갔어? 아 양손검이에요 이거? 아 그래요? 그래? 한번 싸워봐 아니 잠깐만 이것도 다를게 뭐야 아, 잠깐만 이게 다를게 뭐냐고 이게 뭐야 이 다를게 뭐야 와 아니 다를게 뭐야 체험하려고 왔어요. 하나 깨가지고, 다음 거는 안깰 생각인데, 오, 뭐야.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미 하나를 깨가지고, 아이템 설명을 보라고? 어떻게 보는데 설명을 어떻게 봐?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눌러야 되는구나 거인의 살해자라는 이명을 가진 대검 부러짐 도시는 지금도 폭풍의 힘을 품고 있어 거인을 땅으로 매다 꽂는다고 한다 거인 용문 이를 두자로 지니고 있, 있었다 한자루는 그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수여되었고 또 한자루는 장작의 왕이 되기 전에 한 사람의 친우에게 전해졌다고 한다 전투기술은 폭풍의 왕 자세를 취해 폭부, 폭풍의 그 검에 감싼다 그진가는 거인을 눈앞에 뒀을 때알수 있을 것이다 거인을 눈앞에 뒀을 때알수 있을 것이다? 거인을 눈앞에 뒀을 때알수 있을 거야. 길을 어떻게 모아? 길을 모으는 게 뭐야? 양 잡으라. 자도 이게뭔 소리야? 아니, 일단 내 원래 몸으로 어떻게 돌아가? 내 원래 몸으로 어떻게 돌아가죠? 그게 중요한 게아니라 내. 원래. 원래, 검으로 어떻게 돌아가지? 아닌데. 어, 어, 뭐야. 어, F 누르니까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니까 됐네?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원래 키로, 원래로 어떻게 돌아가? 이런 거 필요 없어. 아 아니야 먹을 필요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시프트 누르고 휠업이라고요? 어. 근데 왜... 이렇게는 되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은. 아, 이렇게 돌려. 일일이 돌려야 돼? 아, 무거우면. 무거우면 또 그렇게 되는군요. 아 근데 해볼까?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된다 이건가? 아 근데 가기 전에 몬스터랑 싸울 들어가기 전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들고 싸우면은 저 친구들한테 쳐맞으면 아, 씨. 어, 좀 피하는 방법, 피하지를 못하냐. 어 씨. 벌써 반피 됐어. 망할. 아! 아, 씨, 죽을래. 나 다시 아까워서 안 되겠어. 어, 얘한번 때려볼까? 데미지 얼마나 들어. 잡고 죽을란다 잡았다 어, 잡을 수는 있네 방패도 빼자고? 아 있어 보이는데 아 씨, 있어 보여서 멜려고 했던 거였는데 아 이거마저 빼야 돼? 좀 있어 보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빼고 이렇게 가자 이거지 한번 싸워보자 싸워보니까 아 근데 쟤도 이페이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모아서 때려. 뭐야? 다를 게 뭐야? 아니, 다를 게 뭐냐고? 내 어떻게 하는데? 그뭘 모아서 때린다는 키가 뭐야? 어, 데 어떻게 때린지저 때리는... 여기서 패링을 써본 적이 없는데요? 아이고 죽었다. 포기했는데 탭을 눌러보라고 뭐야? 탭을 누르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건 뭐, 뭐뭐 어떻게 하는데? 어이? 아, 왜 누르고 있어요? 지금 탭 누르고 있다. 다를 게 뭐야? 이게 다를 게 뭐야? 네. 오, 오. 이거 말하는 거야? 컨트롤이잖아. 잖아 <웃음> 얼만큼 눌러야 되는거지 그럼 가만히 서서 때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와씨 스태미너 줄어드는 거봐 어떻게 싸워 이걸 어쩐지 쉽게 때릴 수 있다 했더니만 어 뭐야 만화가 줄어드는데 나 만화 병도 없는데? 다는지만 보자. 이 응? 뭐죠? 갑자기 어디로 이동했는데? 이동한 건가?